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유지의 산패, 산패 그리고 자동 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이 식품을 보존, 조리,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쾌한 냄새 맛이 생깁니다. 색깔도 진해지고요. 점성이 증가됩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품질이 낮아진 상태를 우리가 산폐라고 합니다. 산폐, 산폐 원인에 따라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가수분에 의한 산폐 혹은 산화에 의한 산폐 자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수분해가 됨으로써 산폐가 일어납니다. 지방산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가수분해에 의한 산폐 뿐만 아니라 뭐 수분 접촉하는 동안 산알칼리에 의해서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 돼서 산폐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아, 라이페이즈라고 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가수분의 효소에 의해서도 산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폐가 진행된다는 것은 신선하지 못한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또 산화에 의해서 산폐가 진행됩니다. 예, 공기 중에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소가 일어나,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됩니다. 예, 뭐 자동, 산화에 의해서 산패도 되고 뭐 효소에 의해서도 산패가 빨라질 수도 있고 가열에 의해서도 산패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향에 의해서도 변향에 의해서 산패도 되고 어찌되었든지 신선하지 못한 형태의 유지 산화 산패 진행될수록 이 알데하이드나 케톤 이런 것들도 많이 생성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폐 결과로서 알데하이드 케톤이 나온다.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동산화에 의해서 산폐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 보시면은 자, 신선한 기름을 자, 유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을 하면 저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지가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와 같이 산소 흡수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 과산화물도 증가되었다가 과산화물은 점차 값이 과산화물가는 낮아집니다. 과산화물이 이와 같이 카보닐이라든지 이런 다른 물질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물가를 측정을 하면은 최고점에서 낮아지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산화물가 하나만으로 이 산폐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신선한 상태까지 유지되는 기간을 우리가 유도기간 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도기간이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유지 종류에 따라서 유도기간이 기냐 짧으냐 이 문제 삼폐 발생 지점까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도기간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제 유지가 산화됩니다. 자, 자동 산화가 됐을 때 처음 초기에는 어떻게 자, 유지가 이와 같이 유리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R 프라이 그러니까 홀로 된 전자를 가진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 라디칼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만들어지는 조건이 열이나 빛이나 금속이나 어떤 에너지가 공급됨으로써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 라디칼이 계속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서 연쇄적으로 라디칼이 전파됩니다. 전파, 연쇄, 반응으로 라디칼이 계속 산패를 일으킵니다. 자, 일으, 일으키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라디칼을 제거하면 반응이 종결됩니다. 끝납니다. 그럼 이제 공기 중에 자, 산소가 들어가서 자, 이 라디칼이 만들어진 것이 또옥시 라디칼이 만들어지고요. 이 포옥시라디칼이 또 다른 신선한 유지를 다시 또과산화물 만들고 그리고 산화물 과산화물이 만들어져서 라디칼이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이 반응을 끝내겠다. 종결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종결이 되느냐? 라디칼을 제거를 하면 종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결 단계는 큰 라디칼이 서로 중합해가지고 고분자 중합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 산화 생성물, 과산화물은 뭐 분해된 후에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서 알코올, 뭐, 케톤, 알데하이드, 카복실산 이런 것들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또 라디칼이 여러 라디칼이 중간에 산화물이나 라디칼과 합쳐져서 다이머 뭐 혹은 트라이머, 포리머 이런 것들도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제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점성은 계속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라디카를 없애면은 반응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산화물이 앞쪽에 봤을 때 우리가 과산화물가가 최고에 도달했다가 이렇게 과산화물가가 낮아지는. 이 단계에서는 과산화물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과산화물가는 낮게 나옵니다. 그래 과산화물과 과산화물이 분해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카보닐 화합물이라든지 휘발성이 큰 물질도 만들고 좋지 않은 냄새, 맛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과산화물깔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자 과산화물이 이렇게 분해가 된다. 라디칼 또 만들죠. 그럼 과산화물이 분해어서 키톤 또 알데하이드도 만들고 더 산화되면 가복질산 만들고요. 과산화물 환원돼서 또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복잡한 반응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은 유지 자동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냐 우리가 보신다면 은 지방산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빛 광선 파장이 짧은 파장일수록 강한 산화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히 자외선 조사하면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 금속이온들이 이와 같이, 라디칼 반응을 촉매를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이온들이 존재한다면, 이 자동산화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온도가 높아도, 이와 같이, 당연히, 온도가 높다면, 반응이 촉진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산화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대개 한 10도 온도 증가한다면 이 반응 속도, 산화 반응 속도 두세 배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수분, 수분도 자동산화를 촉진을 합니다. 산소 농도가 높다면 산화 속도 빨라지겠죠. 자, 이와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생화학적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머사이트 크롬 여기에 철 이가 삼가 이와 같은 금 금속 이 미네랄 이온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대개 과산화물 과산화물 분해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지 중에 이런 화합물이 있다면 산화는 굉장히 촉진이 됩니다. 다음, 효소에 의해서도 산폐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열에 의해서도 산폐가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자, 이 그림사의 22에서, 자, 가열 시간에 따라가지고, 지금 과산화물이 농도가, 보시면은 과산화물 농도 최고에서 이렇게 감소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산화물이 이제 유리 지방산은 양이 많아지고 거품도 형성되고 색깔 점도도 올라가고 극성 물질 양도 많아지고 고분자 물질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불포화 불포화도는 당연히 불포화도는 점차 점차 낮아지겠죠. 불포화 지방산이 그 불포화 쪽에서 과산함을 만들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와 같이 불포화도는 낮아지는, 그러니까 감소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 다음, 가열에 의해서도 가열 중합이 일어나고 또한 분해도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산폐된 결과가 우리가 얘기하는 향도 변향, 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산패가 진행되었다면은 우리가 향이 좋은 향이 날 수가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산패를 어떻게 억제시킬까? 그러니까 산화를 억제시키겠다 항산화제입니다. 자, 항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 유지식품의 산화를 방지하고 아니면 은 산화속도를 감소시켜가지고 최대한 산패 발생되는 시간을 다시 말해서 유도기간을 연장하는 물질이 있지 않느냐 물론 천년에 존재하는 항산화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항산화제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항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산패를 산화를 억제시켜 보자 그러면 항산화제가 어떻게 해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낼까 이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유지 산패 초기 반응에서 라디칼이 만들어졌죠 유리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포옥시라디칼도 만들어집니다. 뭐 수소라디칼도 만들어지고. 그 라디칼을 라디칼을 농도를 감소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 이 말입니다. 자그 라디칼을 어떻게 라디칼을 억제시킬 수 있느냐? 네, 지금 보시면 자이 지질 지질이 이와 같이 라디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라디칼을 이 라디칼을 안정화 시크, 시킬 수 있는 물질 바로 AH 라고 표시한 항산화제 산화방지제 입니다 이 산화방지제에서 수소를 라디칼에게 공급해 주면은 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라디칼이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은 이 라디칼이지만은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라디칼입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과산화물에도 마찬가지로 자, 수소를 공급해줌으로써 라디칼, 자기 자신은 라디칼이 되지만은 상당히 자기 자신이 이 라디칼은 좀 안정화된 라디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디칼이 이제 상승제가 또 존재할 경우에는요 상승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라디칼에 이 수소를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러니까 항산화제가 자기의 산화를 방지시키고 나서 자기 자신이 라디칼이 되어버리니까 이 라디칼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는 뭔가가 이 상승제가 존재한다면 를 원상복귀가 가능해요. 만약에 상승제가 존재하지 못한다면 원상복귀가 안되겠죠. 이런 상승제가 같이 존재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상승제 얘기고, 이제 항산화제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천년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세사몰이라고는 참기름에 존재하는 천년 항산화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참기름 자체 세사몰이 미량 존재하나 이게 이제 식품 가공 중에 열분에 의해서 이게 참기름의 구성성분의 세사몰린이 세사몰로 변형되가지고 항산화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목화시 중에도 이 고시폴이 있습니다. 이 독성이 있어요. 항산화제 역할을 하지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면실류 정제했을 때 반드시 이건 고스폴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제거를 위해서 철이온이나 칼슘이온을 이용하고 있다. 얘기고 그래서 이 고스폴은 굉장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아주 취급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그 다음 토코페롤 우리가 바이타민 E라고 부르는 토코페롤 자 이런 것들이 항산화제, 천연 항산화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합성 항, 항산화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름이 몇 가지 나옵니다. BHA, 부칠레이티드 하이드록시 아니졸, 그 다음 BHT, 부칠레이티드 하이드록시 토로엔, 프로필 갈레이트, PG, EG, NDGA, 뭐 TBHQ, 자, 이런 것들이 합성 항산화제인데요. 식품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BHA, BHT가 늘리 쓰입니다. 그런데 모든 식품에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쓸수 있도록 딱 규정된 식품에만 사용이 됩니다. 자, BHA인 보통 0.1% 정도 첨가합니다. 금이나 식용유지, 유지 제품 등에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된 곳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이걸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BHT도 마찬가지, 어, 휘발성이 강하고 식용유지, 쇼트닝, 어류, 염장품, 버터 등에만 사용 허가가 나 있습니다. PG, EP 등등. 자, 합성 항산화제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앞쪽에서 우리 보셨는 항산화제의 항산화력을 상승시켜 줄수 있는 상승제가 존재한다 그랬죠. 자, 이게 항산화제와 함께 사용하면 항산화제의 항산화 효과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트리게시드, 구연산, 그 다음 바이타민C, 아스코르브산 타르타르게시드, 주석산, 인산, 그 다음 피티게시드, 피트산, 글라이신, 알라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상승제는 식품 중에 금속 이온과 킬레이트 결합을 해서 금속 촉매작용을 차단시켜 항산화력을 증가시는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함께 킬레이터 결합이 가능한 물질이다. 자, 이어서 유지 산패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과산화물가라는, 에, 과산화물가를 설명하였을 겁니다. 자, 측정하는 방법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과산화물가가 어디에 유지의 3패, 초기에 유용한 지표입니다 초기에 과산화 물가가 올라 최대의 값을 보였다가 과산화 물가는 감소되어 버려요 그래서 초기가 지난 상태에서는 과산화 물가는 정확한 어떤 유지산폐의 결과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20에서 4 0 m l 당량 퍼 킬로그램 이고요 식물 유지는 60에서 100ml 당량, 당량 퍼킬로 kg입니다. 자,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유도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도기간을 우리가 유지과산업 물가로서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tba가입니다. 자, tba가는 이제 유지 과산화물이 과산화물이 나중에 이제 분해가 됩니다. 자 분해가 될때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말론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유지 1kg 중에 함유된 말론 알데하이드 몰수로 표시한 값입니다. 이것을 TBA가라고 합니다. T.O. 바비추릭 에시드가. 자 말론 알데하이드 하고 이 TBA가 투사이오 바비추, 바비, 바비추릭애씨가 붉은색 복합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합체에 흡광도를 구해서 우리가 530나노메터의 흡광도를 측정해서 TBA가를 구합니다. 자 구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경우에는, t 이과는 실험원 하기는 쉬운데, 이 재현성이 낮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다음, 카본일과. 자, 카본일과 유지산폐 대해서 과산화물을 만들어지고, 이 과산화물이 최종 단계의 카본일화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카본일과는, 어, 과산화물과처럼 유지산폐 과정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값에 도달했다 다시 감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럼 앞쪽에 앞쪽에 우리가 과산화물가는 최대에 도달했다가 이렇게 감소가 되지만 은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측정하였나 나에 따라서 값이 변하가 와요. 그렇지만 가본일과는 계속 이렇게 쭉 증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가본일가를 측정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믿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렌시메타라고 그러는 이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장치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유지를 두고 여기에 산소를 불어 넣으면서 유지를 산화를 시킵니다 이 산화 시키면서 이제 휘발 되어 나온 자 휘발 성분을 여기에 정유수에 정유수에 이제 휘발 성분이 정유수에 녹아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정유수에 녹아들면은 여기에 전극을 두면 전기 전도도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 값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이때 유지 삼폐가 되었다는 그 유도 기간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장치가 어디에 유도 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 렌시메터 장치이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렌시메터 그 다음 활성산소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단기간에 유도 단 짧은 시간에 유도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계속 마찬가지 유지에 산소 계속 불어넣으면서 상온이나 혹은 가온 조건에서 어? 실험을 합니다 되게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유도기간을 이제 측정해서 유지산폐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5분에서 65도 이상 저장하면서 5분에서 실험하는 방법. 이걸 5분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 이거 관능검사를 통하고 또한 과산화물과 값, 그 다음 여러 가지 관능검사만으로서는 개인차가 심해서 3패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관능검사 플러스 과산화물과 TBA과 다 함께 값을 얻어서 유지 3패 유도기간을 적정할 을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자 우리가 유지를 가공을 하고 이제 정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지 정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원료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유리지방산이나 인지질, 뭐 탄수화물, 섬유질, 색소, 유지산화 분해물들 불순물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치 색도 좋지 않습니다. 저장성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정제를 합니다. 자, 정제를 할 때, 첫 번째, 탈금이라는, 자, 이 탈금이 뭐냐 하면은, 실험을 보시면은, 자, 유지를, 유지 속에, 음, 자, 2, 3% 물이나, 묽은 인산 용액을 용액을 약한 50도씨 정도, 정도에서 자, 이 트라이아실그리세롤과 혼합해서 이제 교반해 놓으면은 인지질은 물과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수화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원심분리하면은 어, 제거 시킨 후에 유지의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780도 정도 온수를 넣어 가지고 온수를 12% 첨가하고 나서 믹스로 수화시키면은 금질이 응고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이런 부분을 금금 금 종류는 제거가 돼요. 그래서 제거를 시키면은 자, 유지가 정제가 돼요. 그 다음 유지 속에 들어있는 탈산 유리지방산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유리지방산을 제거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소디움염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심분리하고 세척해버리면은 지방산 제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색깔이 있다면은 탈색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는 물질 주로 산화생성물, 알데하이드, 키톤, 뭐 저급지방산, 저급알코올, 자 이런 것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급지방산은 우리가 수정기 정류법 수정기를 불어넣으면서 압력을 낮춰가지고 진공해서 수정기를 불어넣으면서 정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은 휘발성 물질들은 다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을 써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동류처리라고는 이 처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유지를 우리가 온, 차게 할, 하면은 어때요? 결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샐러드유 같은 거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이거 여기에 냉장고에 보관할 때 유지가 응고가 되어버렸다면 샐러드유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원유를 탈취 전에 0에서 한 6도 정도에 18시간 방치를 하면은 자 밑에 고체 지방 나오는 부분 원심 분리해서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고 이게 동유 처리는 주로 식물성 기름 냉장고에 넣어서도 깨끗하게 기름으로 그리고 반고체 상태에 응고되는 형태 성분은 제거할, 한 처리 방법이다. 이걸 이제 동유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유지를, 자, 경화, 하이드로제네이션, 수소 첨가 반응, 불포화 지방산을, 수소를 첨가를 합니다. 그럼 이중결합에 수소가 첨가되는데 이때 촉매가 필요합니다. 주로 뭐 니켈, 납 이런 것들을 촉매로 써서 수소첨가 반응입니다. 이걸 경화 혹은 수소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개 여기서 수소첨가할 때 불포화 지방산에서 이제 시스 지방산 아니 트랜스 지방산이 이제 수소첨가할 때에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으로 변하는 것 외에 이중결합의 위치가 변화됐다 다시 말해서 시스 형태 지방산이 트랜스 형태 지방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일정 부분 이 트랜스 지방산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경화유지에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에스터 우리가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는 에스터 교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지에 지질 결정이 이제 자 동질 이상현성 현상, 포리 모피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 유지가 유지의 지질이 결정 구조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녹는 점이요 몇개 녹는 점을 가집니다. 이걸 말해서. 동질 이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우유 유지가 지질이 결정 구조가 하나이면 거의 녹는 점도 일정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자, 유지가 이와 같이 어떤 이런 베타 형태 결정형도 존재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액체 상태가 되었다면 이런 유지가 되었다가 또 결정형이 되는데 이또 알파 형태의 결정형이 되고 이것이 또 베타 프라임 형태의 결정 형태도. 결정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각각 결정에 따라서 녹는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어때요? 단순 지질이지만은 결정 형태가 이와 같이 다를 때 녹는점이 다 달라요. 자, 이걸 우리가 설명한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이것으로 지질에 대해서 지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